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광주에서 방송하는 광주CBS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이재상 제작국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이완복 마케팅 사업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1FM 103.1MHz 광주CBS 라디오입니다. HLCL 1FM 103.1MHz 광주CBS 라디오입니다. HLCL 지금은 무풍 에어컨으로 전기요금 걱정이 없어질 시간 Moon! Moon! Moon! 삼성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이 내일을 알려 드립니다